아. 어후, 얘들아, 오늘 우리는 이사 갈 거야. 오우. 정들었던 초. 우리 집한테 인사해. <목소리> 안녕. 아이고, 어.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거실아. 어후. 이 소파 소파, 어, 소파는이 소파 소파. 추억을 소파. 함께한 소파. 소파. 어후. 어 리아야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잘있어 프라이팬아 어 리아가 빵점 마을때마다저 프라이팬으로 많이 머리를 맞이곤 했지 정말 추억이야 좀 들었었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여보 주방한테 인사해 여보가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 오, 주방아 그잖아 너는 사라져 <웃음> 아이고 냉장고야 지금까지 비상금을 숨겨줘서 고마워 아이고 아, 아. 어디 어디? 아, 아, 아, 이미. 없어, 지금은. 아. 그리고 우리 2층, 안방. 우리가, 여보.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나눴었잖아. 아, 아니, 애들 보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예요? <웃음> 아, 그래. 지금까지 고마웠어. 우리 안방. 아이고. 우리 화장실. 화장실. 세탁기도 고맙고. 아이고 변기야 수고했어 그동안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 리아가 아, 너무 먹어서 음 리아가 너무 먹어서 똥이 진짜 산만했지? 아이고 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변개 뚫느라고? 리아야! 왜왜왜왜 <웃음> 왜, 왜, 왜. <웃음> 뭐야? 잘리서 <웃음> 벽아 진짜 벽이란 대화 안 해? <웃음> 아이고 그리고 리아방이다, 리아방. 아이고, 리아. 방 아, 리아야, 네가 여기 변기통을 맨날 터트렸었잖니. 오늘도 어, 어, 마지막으로 어. 싸고 가렴. 어, 어. 아, 냄새나. 아, 초코 카스테라팔생 아이고, 아. 리아, 리아가 어제 콩나물을 먹었나 보구나. 아빠, 이사갈 때 오빠도 두고 가면 안돼냄새나는데 아이고, 그럴까? 응. 음. 하,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고마웠어, 우리 집. 고마웠어. 누르봐. 얘들아,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그래도 이 집보다 엄청 좋을 거야. 기, 기대해도 진짜요? 좋아. 음, 음, 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바일 마인크래프트로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어? 아니? <웃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웃음> 뭔 소리야, 어쨌든, 아빠. 모바일 마인크래프트 가서 거기에 집이 지어놨다고? 얘들아 빨리 타! 이제 가자! 슈웅병. 얘들아 여기가 모바일 마인크래프트야 우리가 이사 올 집은 바로! 이곳! 뭐야 아, 똑같잖아! 아니? 그래도 내부를 인테리어 했다고 엄청 좋게 기대도 좋아 어 일단 네, 외부. 외부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이사예요 음.. 그런가? 자 들어가 보면 말이 좀 달라질걸 쩌로로로 오! 오! 벽지가 달라졌어요! 벽지도 달라지고 커튼 창문도 달라지고 그리고! 아 모던한 거실 봐! 와 거실 완전 이쁘다! 와 엄청 이쁘지? 여기에 최신형 스피커도 아빠가 무리해서 샀다고 그리고 TV도 볼까? 앉아봐! 얘들아 TV도 보여줄게 자 TV 들어줄게 TV도 나온다! 와, 이야, 음. 이야. <웃음> 야 신기하다. 어때 너... 어때? 짱이지? <웃음> 자, 고양이처럼 제 마음 군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부엌인데 부엌 테이블을 더 넓게 만들었다고. 오, 엄청나지? 음. 음 맛있겠다 오! 아니, 냉장고 무슨 일이야? 터치식이야! 어, 여기, 진짜네? 휴대폰 있는 거? 정수기도 달렸어. 오! 오! 오! 문도 열리네! 여기다가 넣어보자. 쿠키도 넣고. 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은 이렇게 돼있고,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했어. 그리고 여기는 창고야. 오! 여기서 식물도 키우고. 필요 없는 것도 올려놓고 우리 바깥에 야오! 수영장이 있어요! 우와! <웃음> 응? 어. 아우 시원해 오, <웃음> 어? 댕댕이? 어? 자, 야 안녕 리아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웃음> 우리 집인데? <웃음> 너네 집 진짜 좋다 어? 그러게 자 그리고 이, 여기 있던 창고를 밀어버리고 수영장으로 새롭게 만들었고요 오 자 그리고 대망의 안방 여보와 내가 쓸오보아우트를 들어가 볼까 오오 방이 너무 이뻐 여보 엄청 이쁘지 여보 셋째고어어 <웃음> <웃음> <웃음> 얘들 <웃음> 어. 어.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두뱅고자 <웃음> <웃음> 그리고 리아야 엄마한테 어? 혼날 때 여기 숨으면 돼 숨을 수 있어. 오. 어때? 오. 안락한데요? <웃음> 앞으로 안 보이면 저기. 그래, 리아야, 안락한 이유가 있어. 그 거기가 네 방이거든. <웃음> 어. <웃음> 자, 그리고 화장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세탁방이야. 이렇게 빨래를 <웃음> 해서 넣을 수 있고. 완전 개조를 했네요 구조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변기통 그리고 뭐야! <놀리도> 때밀이다 <웃음> <웃음> 그치? 때밀이 그렇지 때밀이 그리고 누워가지고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목욕도 할수 있어요 좋죠? 집이 너무 좋대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리아방? 리아방 가볼까? 리아방 보고 싶다. 기대돼요. 와우. 오, 와우. 와우. 야 이쁜데? 뭐야 저처럼 이쁜 집인데요? 시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커피도 마시고 커피 못 마시는구나 코코아 마시면서 축제하고요. 멋있겠다. 리아방이. 아, 엄청 깜찍하네. 음 그리고 와우. 리아 닮은 여기다가 인형도 올려놨어요. 와우. 음. 와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수 있어 뭐야? <놀람> 테라잖아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심심하면은 뽑기도 할수 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있었네? 음. 오우 예쁘잖아? 오. 자 이렇게 뽑기도 할수 있구요 좋죠? 음. 네 음. 자, 그리고, 요루루 방한번 가볼까? 좋아요. 요루루 방 엄청 깜찍할 게이었다고 와우. 아, 오. 오. 엄청 예쁘지? 이게 화로도 낮고요 겨울이니까. 와우. 여기 의자. 의자 앉아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리고 요루루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니까. 블랙핑크 그렸나요? 포스터도 붙여주고. 그리고 진짜? 이 인형 누구 뭐지? 누구더라? 음. 유행하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인형도 맞고. 그리고 이게 블랙핑크 앨범도 나왔어요. 오. 그투원드 트루 트루. 그리고 좋네요. 와우. 여기다가 옷장도 놨고요. 그 와, 너무 예뻤다. 그투 한번 폭신한지누워 봐. 진짜 폭신해요! 응 음, 진짜 신하지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 그거야 카페트야 발판 발 음. 말랑말랑한 카페트 밟으면 모양이 변해요 니가 밟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오 여보 어때? 지금 마음에 들어? 어 너무너무 이뻐 이상하게 잘한거 같아음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보는거야 엄청 이쁘지? 예뻐요! 거실도 한번 보고 어, 댕댕이는 아직도 소용하고 있어 저기서 <웃음> 좋다, 엄청 좋다 진짜 느낌있다, 분위기있다 오, <웃음> 좋아좋아 이겨분! <웃음> 자, 어쨌든 오늘 거실에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집에 이사왔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 볼게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와. 안녕